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절은 찜질방 예. 목욕탕 사우나 스님은 떼밀이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 예,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어, 요즘 그 야당의 젊은 이준석이라는 분이 예. 대표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봐? 우리 거사님은? 글쎄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니까 정치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매냐은 보수나 어떤 그 꼰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못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도 절이 좀 옛날스럽지 않고 스님도 좀 현대적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이 참 어떤 때는 좀 딱딱하죠? 무지 딱딱하죠. 그리고 스님들도 만나보기가 힘들죠? 예,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아직도 굿에서 조금 옛날 방식을 고집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거야 그래서 네. 다 고쳐야 돼 우리도 응? 우리는 절과 스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힘든 곳, 만나보기 어려운 곳,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지혜와 자비가 공존되어 있어가지고, 절과 친숙하고 스님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피곤하죠. 예, 힘들어요. 힘들죠. 또 스트레스도 받잖아 또 괴롭고 답답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이나 때로는 삼사순례도 한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소풍노래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절에 가는 마음 우리가 살면서 뜻대로 잘안될때 있죠. 답답할 때도 있고, 그게 다 불교에서는 무지 때문에 그래 그래. 절은 업장을 녹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쁜 죄를 많이 질 때가 있죠. 많죠. 천수경에 보면은 그걸 시박참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박참회를 십선으로 바꿔주는 것이야. 절은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루 3일 7일 한달 동안에 내가 잘못된 것을 참여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 참자는 잘못된 죄에 대해서 거기에 반성하는 거고 회는 잘못된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8배는 작은 죄, 경죄 그리고 큰죄 같은 것은 3천배, ,000배, 만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은 무명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알게 하는 것이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장이 있죠. 네. 경전이라고 하는데 소승, 대승, 밀교, 율장은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논장은 각 부파의 논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서지 않고는 걸을 수 없듯이 그수행에 사마다 이빠사나나 참선을 또 깨달음은 그냥 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고 지혜로 가서 깨우침을 얻어 가게 되어 보살이나 불 단계로 거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절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범부 중생이 붓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수행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은 37조도풍과 구차재정이라는 내비교신이 있어요. 절차와 순서로 가야합니다. 절은 자비를 키우는 것이에요. 자는 베푸는 것이며 비는 보듬어주는 포용입니다. 마음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상을 알고 공이 되어서 무아를 보게 됩니다. 약은 육바람일 사무량신 사소법 팔정도입니다. 또 절은 절자가 꺾을 절이에요. 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장소멸하는 특효약은 절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저를 참회하는 것은 절로 할수 밖에 없어요 아. 108배 3000배 만배 10만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 병도 낫고 요 예. 눈물로 깨우침으로 자기가 하심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저를 만나면 부처님께서 복도 내려주시나요? 예, 예. 그 업장이 소멸되면 잘 돼요. 제가 예. 출가해가지고 6년을 했어요. 6년을. 6년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절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제내 죄를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 절은 아... 공부하는 학교가 돼야 돼요 이 법,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몇 학년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초공부는 사보예요 불, 붓다를 믿고 법, 소승, 대승 경전에 또 밀교 공부를 눈높이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은 사부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부대중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또 개는 계율 신도는 5개 팔개는 보살개라고 해요. 행자는 10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입니다 또 절은 계율을 지키는 곳입니다 계율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절의 계율은 성문법이 아니에요 강계법이 아니고 분문율이란 말입니다 지키자는 약속이에요 계를 지키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평화롭습니다 개를 지키지 않으면요, 출가자도, 신도도 아닌 거예요. 아... 적어도 출가자는 1 0 있죠? 네. 재가자는 오개를 지키면요, 아주 훌륭한 무범자가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 스님은 때밀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때밀이가 되지 않으면은, 신도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중생의 업장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때를 미뤄줘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주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가끔 저를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보면 거의, 거의 그렇죠 네, 삶에 찌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갖다리에서 절에 온단 말입니다. 눈치가 있는 자는요. 공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에 모셔져 놓은 불보살을 보고도 깨우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스님을 만나서 때를 미어야 돼요. 걱정거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은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권위의식이나 아상이나 이거 하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때밀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수거는요 스님은 법부로서 때를 닦아줘야 돼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불교의 육바라밀이 있죠 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말하는 거예요. 네. 스님은 수행으로 때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수행이 안돼 있으면 안 돼요. 일반 신도는 절 있죠. 염불 네. 간경, 독경, 사경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출가자 또 전문 수행을 하는 재가자한테는 사마다나 윗바사나 가나선이나 묵조선이 있죠. 그걸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공부로 번뇌의 때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론과 수행으로 잘못된 습관 있죠. 버릇, 행동을 바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불교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출해주는 것이 불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고치냐. 스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한 자, 지혜로운 자가 스님이 되는 거예요. 스님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신도들도 함께 따라갈 때, 때밀이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목욕탕에 와서 물에 몸만 담그고 그냥 오는 것과 같으단 말이에요. 절에 30년 50년을 다녀도 실속이 없고 얻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또 괴롭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동이 많은 소와 양을 쳐도 자기 자신의 소와 한 마리도 양도 한 마리도 같지 않은 것과 봤다고 했어요 부처님이 스님이 때밀이의 결파는 때를 밀어주고 비누칠을 해주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때밀이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놓고 시험 보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 실천되어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 육바라밀 실천이라고 했어요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게 해줘요 스님은. 그래야 불자이고 절에 다니는 금지와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는 부자되어 있어가지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도 땜비가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처럼 우리는 왜 절에 절이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이고 스님은 때밀이가 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절은 약수터이고요. 스님은 표주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은 은행이고요. 신도는 통장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은 학교이고요. 스님은 선생님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절은 놀이터가 돼야 하고요. 스님들은 놀이터 기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절이 많이 있고 스님들도 많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왕으로서 내가 병을 낫게 처방을 잘 해줘도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본인의 환자의 자신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신, 해, 행, 증이 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화음경에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는 절과 스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따른다면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불교라는 종교, 신앙을 바로 알고 절과 스님을 만난다면요. 틀림없이 구원성취가 되고 부자가 되고 천상에 태어납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절에 다니시고요. 스님을 만나십시오. 절은 재와 용기를 주어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천정사 주지 인한 근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